맞이2에 아, 이0일 그래서, 동을 했던 것 같은데. 아, 픈부이치그러다가 치러... 끝난 거 같아요. 1 0일 집에. 이 집에. 제일 에이집 <아픈> 같아. 집에. <목소리도> 이 가서 대이거 지금 웨이거 예. 저 아, Здравствуйте. Okay. Okay.